안녕하세요 세계 이슈를 소개해 드리는 탑 이슈입니다 화석 연료는 끝없이 소비가 되고 있으며 물도 각지에서 부족하며 지구의 환경은 악화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와 생물 및 화학 무기의 종류도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일까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9년 발사된 미항공 우주국 나사의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외계 행성 탐사에 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미 확인된 외계 행성만 수천 개에 달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수십 개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환경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심각할 정도로 거리가 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태양계 내 이주가 가능한 곳은 없을까요? 그나마 태양계 내 이주가 가능한 곳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구보다 가혹한 환경이며 행성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제2의 지구가 될 확률이 높은 다섯 개의 행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화산. 현재의 기술로도 6에서 9개월 만에 도달할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토양도 있고 극지방에는 얼음도 있습니다. 낮은 위도의 지하에는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열 발전을 할수 있을 만한 밀조량도 있습니다. 덕분에 장기간 지속 가능한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죠. 물론 어디까지나 실내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지만요. 하지만 42억년 전쯤 화성의 내외이 회전을 멈추면서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져버렸죠.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강력한 방사선인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화성에는 태양풍이 그대로 덮쳤고 결국 대기마저 휩쓸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화성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사막의 모습이 되었고 결국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층이나 자기장의 복원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항상 우리가 밤이 되면 보고 있는 달. 달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며칠이면 갈 정도로 가깝죠. 이동도 보급도 다른 행성에 비하면 난이도가 높지도 않습니다. 극지방에는 물의 얼음이 풍부하게 있고, 식수 외 방사선 방어와 로켓 추진제로도 이용할 만합니다. 표면에는 규소 등의 귀중한 광물도 있어 태양전지에 이용할 수 있는 헬륨섬은 양질의 에너지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하에는 거대한 용암동이 존재하고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기가 표면에 없어서 방사선 노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없는 달은 지구에서는 별것 아니었던 분성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장 달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크레이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지구에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 수없이 많은 음석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성. 금성은 최대 장점은 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km 상공기압은 지구와 비슷하고 기온도 0에서 50도씨로 역기지구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대기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위험한 방사선으로도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아마 호흡용 산소 마스크만 착용하고 우주선 갑판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금성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일단 황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비행선은 고하고 물론 사람도 피해를 받습니다. 물이나 금속의 보급도 문제죠. 또한 비행선을 보내려면 지구에서 날아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로켓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이탄. 타이탄은 에너지가 풍부한 것이 장점입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는 순수한 메탄의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면의 기압은 지구의 1.4배로 인간이 걸어다닐 수 있는 태양계에서도 얼마 안되는 곳입니다. 대기에 포함되는 질소, 메탄, 암모니아는 온실에 작물을 키우는 좋은 비료가 될수 있으며 지하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꺼운 대기는 방사선을 막아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하지만 기온과 거리가 문제입니다. 타이탄의 지표 온도는 180도씨이며 내압은 없지만 따뜻한 옷을 몇 벌이나 껴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토성의 위성이기 때문에 너무 먼 곳에 있어 이곳에 가려면 현재 기술로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행성은 칼리스토입니다. 목성의 위성으로 에우로파 등과 비교하면 비교적 덜 알려진 존재이지만 생활하기엔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크기는 수성과 맞먹으며 목성을 공전하는 대형위성 중에는 목성과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에 나오는 방사선 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암석질이 표면에 얼음으로 판단되는 밝은 반점이 관찰되고 있고 내부 깊은 곳에서는 50에서 200km 깊이의 소금 바다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질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표면에 얼음을 로켓 연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나사는 장례적으로 인간을 보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점은 없을 수 없겠죠. 타이탄 만큼 멀지는 않지만 지구에서는 7년이 걸립니다. 대기는 얇아 달 표면과는 사뭇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방사능 수치는 목성에 닿은 위성에 비하면 낮지만 태양 빛은 달에 쏟아지는 양이 25분의 1이며 태양 발전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옥스퍼드에서 지구에서 인류가 살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적게는 1천 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길어도 1만 년 정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구. 과연 인류는 제2의 지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제2의 지구가 될 수도 있는 행성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재밌고 새로운 이슈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위하여 알람도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